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요 A6 사이즈 다이어리입니다. 일단은 숙지를 꺼내고 오늘이 귀여운 실 스티커를 사용해볼까 해요. 실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 어, 이 요일 패드를 꺼낸 김에, 이건 위클리 거든요? 위클리 꺼낸 김에, 약간 일주일을 그대로 여기 담아볼까요? 이 스티커를 쓰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를, 어, 아, 오늘이 20날 짠가? 21일인가? 20날인가? 그런데, 여기, 여기다는 제가 이날 돈을 써서, 돈이 날아가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오늘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서, 이것도붙이게요 어,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붙입시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병원 갔다 오고, 그 월요일랑 이 화요일날 내가 뭐 했지? 이날 라볶이 먹은 것 같은데. 오, 여기 뭔가 분식 스티커가 있다. 제가 월요일에 아마 라면을 먹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귀여어 귀여운 게 진짜 많다. 여기 요로 요로 요로 스티커가 있는데 이건 여기다. 가 토요일날. 놀롯스럽게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아 월요일날 그리고 장 봤구나 월요일날 장 봤으니까 덮쳐주고 월요일날 장 보고 저녁도 맛있게 해먹을 뿐이 이것도 비치고 오 소떡소떡도 있어 소떡소떡 없소사 이거 뭔가 제 동생이랑 닮았어요. 스티커가. 해피. 어, 해피 붙이고. 음, 귀여워. 엄청 귀엽다 진짜 이거. 그리미기 같은 그런 느낌 나요. 예. 이렇게 다홍색 원형 견출지를 이렇게 붙이면 엄청 귀엽지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마트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 뒷 배경을 뭔가 이런 약간 깜찍한 느낌의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저는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여기도 뭔가 꾸며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꾸미냐? 어, 귀여워. 이걸 거 이렇게 하고. 귀여운데, 아, 귀여워, 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걸로 정했다. 이거를 이 안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 정도 보이게 좀더 보여도 되겠다. 그죠한이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닫으면 이 정도가 이렇게 보이게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그 안에 이런 거 붙여오면 예쁘겠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게. 어, 이거 괜찮다.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네이 글로벌을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오늘의 날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야겠다. 열면... 어우 너무 귀엽다.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실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위클리를 꾸며봤는데 엄청 귀엽죠?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엄청 귀엽고, 여기도 실 스티커 작은 거로 달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르고 올게요 안녕. 빠이.